누구랑 연락 중이신거죠? 아, 동기 개그맨 동기 아. <웃음> 가세요 <웃음> 밀착 취재 <웃음> 짜잔 이승윤 선배님입니다 <웃음> 네 우리 홍나영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아 네, 감사합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 예 서른한 살인데 얼굴이 아직 그냥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고 <웃음> 제가 항상 아, 제발. 얘기를 하는데 예. 가까이서 보면 또안 그래요 예, 여러분들 맞죠. 속고 있는 거예요 <웃음> 가까이서 보면 은 원래 나이처럼 보입니다 <웃음> 와, 아닙니다. 네. 오늘 나영이하고 굴비 먹으러 왔어요 네 여기는 굴비집입니다 네. 마치 촬영을 마치고 여기가 영광인데 어우 장난 아닙니다 포스, 포스 포스죠 포스죠. 아, 아유, 여기 지금 보이시 한옥으로 돼가지고 여 제작진이랑 같이 예. 배가 오빠서좀 얻어먹고 가려고 예. 그래야 또 돈을 아낄 수있으니까 예. 점심비가 굳잖아요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 둘이 같이 가면은 또 내가 또밥사야 돼. 예, 선배밥 그래. 사주세요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빠져야 됩니다 예. 그냥 우리는 몇개더 시킬 거거든요 아 어, 진짜요? 예. 그리고 어, 뭐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같이 좀 개그 프로를 하고 있어요 맞다 예, 개승자라고 예. 하고 있는데 맞아요.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 네. 우리 나영이 예, 귀엽다고 좀 많이 <웃음> <웃음>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? <웃음> 요네 네, 네. <웃음>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굴비정식 얻어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. <웃음> 어? 잘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. 뭐? 아니 지금 식사 하셨는데 네? 이렇게 뭘 <웃음> <웃음> 뭐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요? 다이어트 네? 중이어가지고아 다이어트 중인가요? 이거 뭐죠 지금?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개라는거 이것도 있는데? 중요한 거는 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개라는거한개한 개, 한 개. 그쵸 렇 그러면은 다이어트죠 그게 다이어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아 지금 몇 개를 네. 드시는 거예요? 다 해투 어? 중이에요. 오늘 계속 먹기만 하시는데 진짜? 응? 아나 진짜 억울하다. 한 개! 아니 봉지 이거 두 갠데? 아한 개! 두개인데봉지한 <웃음> 개잖아요 봉지가아 오늘 계속 드시네. 맘먹을 두 개시야! 자, 눈빛. 눈빛. 아니 난 믿을 수 없어. <웃음> <웃음>